오우야 이거 정말 비롯인 모양. 너, 누나가 좋다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겠지? Yeah. 어머, 어 미안해. 너는 포스트가 아니야? 아, 너무해. 나무해나무해 RITT! F1님! 왜 나는 버스가 아닌거야? 유튜브 아, 각이야! 지금 찍고 있어. 녹화하고 있다고. 음, 찍고 있어? 아 누가 찍고 있대. 아, 아, 녹화 있대. 녹화왜 나는 버스가 아닌거야? 녹화하고 있대. 방송 중이야. 음. 방송 이야 미안하지마. 나에게 버스가 있어. 버스가 있다고? 아니... 어유 김클. 아니, 내 영어말을 못 하지 마세요. first, 아, 알았어. first, first, first, first, 아 i r s t f i r 다잘 first, first, first, first, first, first, first, first, first, f i r 이 맞답니다. 저분 네, 남자. 일류를 네, 네. 말씀하시는 네. 거? 야 어, 응. 음. 맞아요. 저분 남자라고. 전딱 왔을 때부터 알았어. 너라. 아, 저, 저 어디 어디였어 네. 너라. 너가 말을 거는 순간, 너는 나에게로 와 세컨드가 되었다. 아, 세컨드한테 아, 세컨드. 세컨드가 되 좋아요. 내게 떠나면. 너무나. 달달하다. <웃음> 달달하사. 달달하다. <웃음> 달달하다. <웃음> 달달하다니 너무해. 아, 잠시 달달하다. 짚고 세인트 좀더 볼게요. 아니야? <목소리> 누나 누나 왜나 버리고 어디 갔던 거야 나정시 뒷고 채팅 받으려 그래서 시청자가 아, 남친에게 남친에 갔다 나와요 남친 어디? 없어요 나 아, 솔로라니까 응. 메리 솔로마스 케빈 우리 여기 누나가 나 버리고 자꾸 땀데가 게임장 가자 어, 나... 그거로하는 거예요. <웃음> 이분도 이... 목소리 좋잖아. 네, 터미아비 게임하 가죠. 여기에 김해나 꺼면은 어 반하시겠네 우리 추리. 님장서어 이번은 이번은 세 번째다. 넘어갑니다. 아, 질 나. 네. 우리 추리님 좋은 좋은 거 아니야 이거. 누나 누나 아프지 마. 어디다. 아프면은 내 입술로 치유해줄게요. 어머 뭐라는 거야! <웃음> 어머나. 아, 아 딸꼭질. 아, 이거 이거 심, 심했나? <웃음> 아니요. 그래도. 좀 심했나? 아니요, 강했어요. 데미지만 그러니까 강하지. 겁만. 누나. 나는 누나 뭐 편이야. 뭐 아, 미안해. 미안해 나 <웃음> 아, 딸꼭질 어디 언제 멈춰. 충격받으면 돼요, 아, 그, 충격 뭔가. 어. 그다란물한 모금 먹고 저는 한 걸자 에게하고 물도 모금 먹고 어디가? 한 걸자 에게하고세 아, 모금 먹고 한... 후에 어, 예? 어신라신도어가하면까 모르지? 나인님이다첫 번째 남편님 오셨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렉 걸려서 이메 왔어 아 어. 어. 가서 이메일 왔어요 <웃음> 이메일 레이어 <어때요? 이메일 웃음> 나이님, 나이님. 네. 어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예, 예리랑 연락 왔다 봐. 누나 없는 대로 와 봐봐. 아이. 님도 오셔야죠. <웃음> 네, 알았습니 <알았어요. 웃음> 왜? 아이, 누나거 있어봐.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? 야, 특별히 안 들어주지. <웃음>